이 뭐예요? 자, 보자고요. 빈칸. 이런 얘기를 좀해볼게요 자, 이게 중요한 얘기야. 자, 우리가 이제 빈칸한 성, 빈칸추럼, sentence completing. 걸풀때 뭐가 있냐면, 봐봐. 실험문, 연구문, 조사문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그의 형식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제? 단서가 나와있어요. 실험은연구는 조사문. 그 어떤 단서가 나와있니? 뭐 보통 주어가 사이언티스트, 과학대가 나온다니까요. 어, 여러가지 단서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단어들이 막 나와요. 스터디, 어, 연구 뭐 이런 단어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것처럼 뭘 보여준다. 쇼 또는 뭐 인디케이트, 나타내어 이런 단어도 보이고 실험하다, 뭐 익스페리먼트 이런 단어도 보이고요. 이런 단어들이 보인단 말이야. 보이면 실험문, 연기문 조사문이야, 얘들아. 이봐봐, research라는 단어도 보일 거고, scientist 이런 단어도 분명히 보일 가능성이 높아. 알겠니? 뭘 보여도. 그다음에 여기가 봐이 find out 뭘 알아내다, 뭐 아니면 그냥 found라, find out, find out. 또는 find 됐죠. 이것이 나옵니다. 지금 내가 열반 이런 단어들이 실험문, 연기문 조사문에. 주로 나오는 단어들이야. 이거 외에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요 정도면 여기까지 이 정도면, 수치, 어, 이 정도면 수건, 어, 어느 정도 된거 같고, 결국, 요거 뭐야. 서디에스트. 하란색으로 착한 가보자. 어. 그럼 너와, 어떤 연구가 나왔죠? 연구가 뭘 보여준다고 나왔지? 거기다가 뭐야? 서디스트가뭐 제안하다는 뜻이지만 네. 주장하다는 뜻있어 연구가 주장한다는 얘기는 연구에 따르면, 이라고 침대가 갑니다. 너희들은 찮 안만 보면 된다는 얘기야. 됐죠? 자, 봐봐. 화살표 났죠? 어, 뭘로 갈것 같아요? 결과요, 결과. 자, 이런 단어를 동원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낼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 결과. 근데 결과만 알아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서디스트 됐나, 지 그죠? 뭐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거와, 잠깐, 이거와, 여기 뒤에 보면, 여기 이렇게 나왔다네 그리고, 앞에 것도 안 봐도 돼. 뭐가 보여? 자, 파운드 보이죠? 그러면 이 답이라고 생각시면 돼요. 여기 지금 연구원들이 나와있잖아 연구원들이. 이 연구가 연구가 보여주는 거하고 이런 연구원들이 발견한 거하고 매치가 되겠지. 왜? 결과라는. 결과라는 종착력은 항상 같아야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빨간색으로 간다. 여기 봐봐. 여기 보면 열량을 줄이는 것은 칼로리를 줄이는 것은 이라고 나왔어. 분명히 있을 거야. 여기 봐 어떤 거야? 요거와 같은 거 찾아. 해봐. 그들의 칼로리의 소모를 줄이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 이게? 뭐가 다르냐고. 같잖아, 이게. 자, 그럼 여기가 불안전하죠? 여기가 빈칸 아니에요? 그럼 불안전한 부분은 뭘로 채워주는 거야? 여기는 지금 완전할 거 아니야. 됐어? 자, 연구원들에 따르면 결국 칼로리의 소모를 줄인 사람들이 뭐, 여기 있네. 그들의 뭘 양산시켰다? 자. 어 점수를 향상되 뭐에 관한 점수니 자봐 단어 학습 테스트의 점수가 올라갔다 뭐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야 돼? 자, 그렇지 두뇌 또는 기어 이게 어 향상됐다는 얘기가 들어가는데 선택지는 여기다 안써 안 놨어요 내가 책에 선택지가 나와있어요 몇 번이야? 골라 봐 골라 보단 말이야 연결이 그런 자 마지막 단서 하나 더 주면 여기 봐 지금 코로나오고 뭐가 나왔는데 한번더 강조했잖아요. 더 플러스 비옥크더 플러스 비옥크 형태로 나와있지요? 더 많은? 자, 잃어버린 체중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다는 얘기야? 야, 얘들아, 이 잃어버린 체중이 더 많다는 얘기는 이거 아니야? 똑같은 얘기 아니야? 똑같은 얘기인데? 빨간색뭐왜 그랬지? 똑같은 얘기인데, 이거 봐. 잃어버린 체중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체중 줄였다는 얘기니까 칼로리 소비 적게 했다는 얘기야. 연량을 줄였다는 얘기잖아요. 그지 똑같은 얘기야. 어, 여기 내답이. 뭐야? 어, 또 있잖아. 어필러트니까 기억 능력. 기억 능력은 더 좋아진다라고 하 이게 결국 단순한다는 얘기야. 여기도 뭐가? 이게 단순한다는 얘기야. 별피한 부분 두 개가 여기 들어간다는 얘기야. 기억력 형성된다그렇지 어. 가장 가까운 거몇 번이야? 1번. 자, 선택지는 불러줄게요 1번 한번 봐봐. 무슨 뜻이니? 1번. 어 패더스로 에이징 프로세스 야 노화를 노화를 뭐할수 있다 느리게 할수 있다 하는 얘기. 둘째 노화를 느리게 할수 없다는 뜻이냐? 늦출 수 없다는 뜻인데 노화하고 상관이 있는 얘기는 아니었잖아요. 기억력이 있다. 두 번째 뭐야? 심장 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 세 번째 체중 감소에 도움이 안 된다. 체중 감소에 도움이 안 된다. 열량 줄이는 게. 어. 네 번째 나왔네뭐 나왔어? 그렇지. 과체중에 나이 든 사람들에 비해서 여기서는 핵심이 거야. 프로그메모리야. 기억을 상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수 있다. 이거죠. 이게 답변합니다. 다음에 다섯번째가 뭐라고 해서 나이가 들면에 따라서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응? 어,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점점, 점점 더 어려워져요. 뭐가 어려웠다니까기가 열량을 주기가 어려워요. 이 얘기한 게 아니지. 어, 어, 우리가 열량을, 칼로리를, 칼로리 흡수를 줄이면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온단 말이야. 기억력이 완성된다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자, 봐봐. 지금,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이런, 이런 단락 구성, 구성 방식, 구조를 가진 지문이 우리 등장했을 때, 실제 수능 볼 때, 모의에서볼 뭐 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캡쳐해서 다 답을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을 키우라는 얘기야. 그래서, 사이트 뭐라고 요 이렇게. 이렇게 뭘 주장하다 뭐 이런식으로 나오는 실험문 영역의 조사문이예 이건 반드시 결과하고 싶겠네요. 무조건이야.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잘 나오는 유형이요. 설마요. 실험문 영군 조사문이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는 사실 문단유형 문제인 30번이에요. 40번 유형이에요.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유형이 31에서 34까지 빈칸 유형이에요. 네. 그 다음에 가끔씩 제목 유형으로 나오기도 해요. 제목 유형은 앞에 이제 뒤에 23번, 24번, 주제 제목, 이렇게 나오겠지. 이런 이유로 자주 등장합니다.